아유왜 안... 그 이거 작살 맞고 살아봐 어. 아니 어, 거성을로하네무슨말이야 근데 카시 카시? 이선만 아니야? 몰라 나 스케일 찍다가 W도 안지었어 아니 <웃음> W야 아, 카시 어렵네 이 정도면 이제 어, 미드 걱정 안 어, 해도 뭐... 되겠어? 원래 걱정 안 했어 오 드라 오야 멈췄어 일요일 야수다 일요일 야쏘? 누가, 누가 뭐해? 거의, t w i 뭐가 <목소리> 더 유리하다 <목소리> 했지?